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1회 수요일 방송 넷중 하나 세계그룹과 약수 위에 몇개 자료 더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지사항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어, 어제 올려드린 내수 중 1에서 3수 요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어제 영상에서 헌터가 아, 그한 여기 원본에서 헌터가 추출한 내수를 보여드릴 때에한 수씩 나타났다 사라지게 하는 이유를 아, 그 설명을 드리면서 어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구한다 라는 어, 그런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어, 그 양해를 구해 헌터가 양해를 구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 그래도 또 댓글이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헌터가 그 부분을 언급을 한 겁니다. 어 나름대로 어,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짜증나죠. 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댓글 다신 분에 대해서 헌터가 오해를 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어, 좋은 방법이 뭐가 있나 어, 많이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 어, 시청자 시청하시는 분의 불편함도 해소를 하고 또이 유튜버 즉 헌터의 입장도 예, 어, 해결을 해소를 하고 어, 이거를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특별한 아직 어, 좋은 아이디어가 아직 안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어떤지도 지금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어, 이 헌터가 이 니수를 네한 개씩 나타났다 사라지게 하는 거를 그건 아예 무시해 버리고 이제 안 보시는 거죠. 그거 짜증나시는 분은 그걸 안 보시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어, 또 하나는 어, 헌터가 어, 요 원본만 원본까지만 보여드리고 이 니수는 어, 멤버십 방에만 어, 보여드리는 방법 어, 이런 방법도 어, 있을 수 있다. 지금 서로 불편해하면 불편하면 어, 그래서 어, 거기까지도 묶어서 어, 일단 이번 주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아직 답은 안 나왔는데 여하튼 이 헌터는 어,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렇게라도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어, 이 내수를 보여드리고 싶은 어, 그러한 열정에서 어, 올려드리는 건데 어, 그것이 오히려 불편하시다면 어, 그러면 어, 다른 방법을 또 좋은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 일단 헌터도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어, 1050일의 유튜브 방송은요, 어,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월요일 날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 화요일 날은 네수중 1에서 3수 필출, 수요일 날, 오늘은 넷중 하나 세개 그룹 외에 몇개 자료 더 가져왔습니다. 어, 어제는 그 올려드렸더니 어, 아주 그 참여율이 아주 지극히 저조하던데 어, 그 각자 가지신 어, 제 가능수가 없어서 그러셨나요? 어, 오늘 다시 한번또 올립니다. 어, 오늘은 대상수가 이렇습니다. 여기 둘, 네, 여섯, 여덟. 여덟수네요. 여덟수인데요. 어, 어, 여기는 일반적으로 1에서 3수 출하는 그룹인데 가끔 전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여기에서 제외될 만한 수가 있으시면 한 수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외 가능할까요? 라는 자료예요. 한 수를 가져왔는데요. 여기는 이러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어, 모 사이트에, 어, 제외 공식으로 나온 수들이에요. 어, 요게, 제외 공식으로 나온 제수, 제수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게시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 요 45가, 어, 우측으로, 아, 좌측으로 지금,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어, 우연속 출하고 있죠? 어, 우연속 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번 이 차에도 또출 가능할까요? 어, 45요. 어, 현재 5연속 중입니다. 제 어, 공식으로 나와 나온 제 아, 공식으로 추출된 자료예요. 어, 모 사이트에 있는 거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은. 어, 필출 가로 세로 라인입니다. 아 어, 이건 뭐 다들 아시죠? 어, 이렇습니다. 어, 여기는, 어, 1 세로 라인과 22 가로 라인입니다. 어, 지난 회차에도 여기 올려드렸더니, 아요43 어, 하나만 나왔죠? 43 하나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도 또 여기서 출을 해야 되겠는데, 어, 여기서 몇 개가 출할지, 어, 한번 찾아보세요. 어 헌터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 두개 이상도 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어, 생각을 해봅니다. 어, 물론 어, 한 개만 출할 수도 있겠죠. 전멸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헌터는 어, 분명히 여기에 어, 이번에 차에 필출 수가 있다 이렇게 헌터는 보고 있습니다. 어, 각자 사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어, 다들 이건 아시는 거니까 뭐 헌터가 강조 안 해드려도 다 아시는 거죠. 여기에 어, 누구나가 로또로 하시는 분이면 누구나가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어, 주 메뉴죠. 어, 넷중 하나입니다. 어, 세개 그룹을 가져왔어요. 나세개 그룹을요. 하나는 어, 이런 겁니다. 어, 구의 배수죠. 어, 구궁이라고도 하고요. 어, 이게 지난 2차에 여기서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라고 올려드렸는데 어, 지난 2차에 또안 나왔습니다. 어, 지금 이게 장기 연속 어, 미출 중이라 이제 나올 시기가 됐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어, 여기에서 어, 제목은 넷중 하나인데 이건 다섯, 다섯 개잖아요. 그런데 어, 여기 어, 요 하늘색으로 칠해놓은 요 45는 방금 앞에서 어, 약수로 분류했죠. 어, 약수로 분류했습니다. 모사이트 어, 제공식 자료에서 현재 5연속 중이라서 약수로 일단 빼냈죠. 물론 45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약수 그게 뭐냐면 규칙이 아직 이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약수로 뺐습니다. 그래서 네 개고요. 하나는 여기죠. 여기 10으로부터 80더 해간 겁니다. 이 우측 사선에서 2하고 42를 빼놓고 본 내수인데요. 어, 여기도 지금 장기 연속, 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차에 이거는 나올 때까지 이두개 자료는, 어, 나올 때까지 계속, 어, 여기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자료죠. 어, 지금 이제, 어, 상당히, 어, 이제 나올 시기가 이제 꽉찬 건데, 어, 이번 어, 두개 그룹에서 다출해줄려는지또 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11의 배수죠.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수, 어, 쌍둥이수라고도 하죠. 어, 11, 22, 33, 44. 이렇습니다. 아, 어, 요게 지금 현재 3연속, 어, 전멸 중이에요. 3연멸 중입니다. 그래서, 어, 헌터는 개인적으로, 어, 이세개의 그룹이 이번 이차에다 출해주기를 기대를 하는데, 어 여하튼 적어도 어, 통계상 적어도 한개 그룹 이상은 어, 필출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이게 이세개 자료를 올렸을 때두주두 어, 두 주였나요? 세 주였나요? 연 연속해서 막 쏟아져 나왔죠 여기서 어, 각세 개가 각각 그냥 막 이렇게 두 개씩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그러더니 또 지금 두주 차는 어, 이세개 그룹 중에서 이렇게 한개 그룹씩 나왔, 나왔어요. 지금 두 주차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이번 회차에는 어떨는지 래 어,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어, 여하튼 어, 여기에서 한 수도 없으면 어, 1등도 없다라고 헌터는 보고 있어요. 어, 적어도 한개 그룹 이상은 필출이다 이런 말씀이죠. 어, 그런데 헌터 개인적인 생각은 어, 세개 그룹이 모두 출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자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t h a n you.